계피 계파 1.0.10 버전이 나왔습니다. 아 얘네들 언제 1.0이 나오는 거예요? <웃음> 진짜? 1.0 계는 그 계피가 그 지금 현재 뭐죠? 자바 기반으로 돼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고 하는 게 그게 미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1.0 그 그때 1.0 갈까요? 그리고 더욱 네, 게. 그게... 게피가 음. 네, 백그라운드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바로 바로 웹에 올릴 수 있으니까. 음. 네, 이게 보면은 1 0이라고 여기 돼 있고 다운로드도 되더라고요. 근데 정작 릴리즈 노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게 어, 버전이 그래서... 됐는지 몰라요. 아그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릴리즈 노트 말고요. 다시 음. 릴리즈 에, 게피 다시 위키 말고 음. 개별 릴리즈 페이지에는 있어요. 그 릴리즈 노트가 있긴 있어요. 어디? 어 아니 아니 다시 기허브 가셔서. 기터블. 그, 네. 여기 개피로 다시 올라, 이 그, GitHub 그, 벤처 홈페이지 가서 네. 오른쪽에, 오른쪽, 네. 우, 네, 그 아래 아래 릴리즈 있잖아요 그 아래, 아, 더 아래 나만 못 보고 있어? 그 여기, 네, 네, 네, 네, 이쪽 릴리즈에 있어요 네, 있긴 있어요 아, 여기 있나 뭐가 바뀌었어요, 네. 어, 이거는, 이거는 별로 안 좋고 이거 전 버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, 네. 보세요 그리고 그... 플러그인이 정말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플러그인이 좀 대박이에요. 그래서 플러그인이 참 많이 바뀌었더라. 네. 그리고 인터페이스 다시 돌아 오셨네. 훨씬 선명해졌어. 예전 거보다. 네네네. 네, 예뻐졌어요. 네, 네. 맞아요. 예뻐졌어요. 예. 뻐버전요 플러그인이 참 좋은 게 많아졌어요. 플러그인 한번 확인해 보시면. 네. 그러니까 9에서 말고 9.5에서 에. 마... 네. 그 뭐야? 이거 지금 제가 지금 9.5거든요. 아. 근데, 여기에서 플러그인? 뭐?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이 많이 늘었어요, 최근에 뭐. 뭐, 센서 없 많이 늘어서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, 네. 개인적으로 어... 궁금한 게 있는데, 개피예요 네. 개파이에요? 지피예요 지파이에요?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? 저는, 어, 쓸 때에는 개파이라고 쓰고요. 실제 읽을 때는 개피라고 자주 읽습니다. 김병준 선생님은요? 그냥 어, 다 개피라고. 발음이 쉬워서 <웃음> 이게 <웃음> 네, 네, 네. 유튜브에 이거 뭐 관련된 영상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, 음.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걸 다 다르게 음. 발음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. 음, 그건 원래 있던 거고. 음... 네, 좀더 하나하나 디벼봐야 되겠네요. 네, 제가 개파일을 그쓴 지가 좀오래돼가지고 네. 최근에 개피가지고 뭘할 일이, 아, 방금도 섞었었다. <웃음> 뭘할 일이 없어가지고, 뭐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데 딱히 직관적이야. <웃음> 원래하고 똑같잖아, 뭐가. 뭐가 직관적이래 이런 UX는 거...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좀 세세하게 폰트나 뭐 실제 디스플레이 출력 같은 거할때 훨씬 더 뭔가 좀 선명해지고 해상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. 뭐 당신 말대로 미적 감각 제로인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네요. 플러그인이나 디벼 보겠습니다 중에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. 네? G G5, 파인, 개 파입니까, 개피입니까 통일을 해 주십시오. 어, 그럼 저는 글쓸 때는 두 자로 개피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해 보여가지고 개파이라고 하거든요. 개파이로 통일하겠습니다. 김영준 선생님은요? 아, 저는 한 글자라도 짧게 말해. 개피로 하겠습니다. 아, 경기하시네. 이거 중요한 거예요? 아, 안 중요해요. 제가지고몇 아, 분을 쓰는 거예요? 아, 그니까.